자 도로공사 관련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ms ui 그 프리셋이나 화면 ipo를 컨트롤하는 ui가 이렇게 바뀌었구요 아래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되는월 구성은 4x2 8개 모니터죠 저쪽에 있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쪽에 화면과 이쪽 화면이죠 이두 개는 지금 현재 IP 월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위에 보이는 화면이고요 지금 화면 전환할 때 아, 멈춤이 없습니다 일단 예, 저걸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화면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직각 직각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예, 끊김없이요. IP 월이. 자, 전체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예. 아, 예. 요 위에 이제 서로 기능들이 더 많이 추가될 건데, 아, 우선은 여기 그 화면 전환할 때 끊김없이 바로바로 이제 전환되는 거. 아, 요 기능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